방패로 써주마 인질 잡고 있어서 못 쓰겠지 너네도 동료애가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었군 꺼져 너도 이제 자 이제 누가 악당이지? <웃음> <웃음>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트래팡2입니다 TV에서 지금 넥스트페스트로 출시 예정작들을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난이도가 있네? 뭐 말로 하자 많이 어려운가봐 난이도가 이렇게 세분화돼있어 핵 폭발이 일어나고 버섯이 생기고 먹을 것이 늘어나서 기뻐하는 플레이 뭐지? 아 참고로 공포게임 아니에요? 메인화면은 완전 그냥 쌉 공포게임같은 분위기인데 공포게임 아니고 공포게임이냐 이거? 트레팡 투 약간 팡이라고 하니까 라스트팡 같잖아요 게임 이름 좀 바꿔봐요. 팡이 뭡니까? 팡이! 야, FPS 게임이에요. 잠입 액션? 약간 비슷한 게임을 말하라고 하면은... 크라이시스? 네, 저렇게 투명화하는 특수 전사가 테러 집단을 진압하는 그런 내용인데 날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간 건가? 근데 내가 죽은 줄 알고 그냥 간 건가? 아니면 날 살려준 건가? 방 어, 뒤에서 쏘네 누구야? 어, 어... 너무 어두운데? 됐다 이제 좀 보인다 그지? Control vault, security is not responding. w e r moving to investigate. 저 영어 몰라요 어? 이 키를 누르니까 투명화가 되거든요? F로 열수 있어요 근데 문이 걸려서 안열려요 열렸어요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? 아 너무 어두운데? 위로 가보자 뭐..뭐..뭐..뭐..뭐..뭐.. 뭐, 뭐, 뭐, 뭐. 으이씨! 공포게임 아니라매 목소리, 멋있다. 어? 도망쳐. 여기 쳐들어온 세력이 있는것같은데 걔네도 약간 우호적일것 같진 않아요 그죠? 섀도우 스텔스 그림자에 숨어서 잘 도망가래요 무서워요 잠..잠겼어요? 어떡하죠? 잠겼어요? 어둠속으로 빨리 숨으래요 야앗 어, 그래픽 되게 좋다 약간 콜오브듀 티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오셔 어, 뭐야? 내가 보여, 얘들아? 와, 이 총소리 미쳤다. 어어? 어어? 형! 앞으로 안 깝칠게요. 진짜 죄송해요. 잘못했어요. 나 걸렸어 걸렸어. 이제 걸리버 여행기 찍는 거야, 알겠어? 뭐라는 거야, 미친놈이. s <웃음> 오. Security s Restraint. 수갑을 이제 벗을 수 있어요? 와우 오케이 뭐야 뭐야 이 자식 왜 움찔거려 기분 나쁘게 어? 아니 발로 찰수 있나봐 어 그러네 어우 내리친는 타격감이 와 이거 총소리 미쳤는데? 소리를.. 뭐야 왜 이렇게 개박살이 났어 이거? 괴물이랑 싸우는건가? 소리를 좀 줄일까도 하는데 약간 이 제대로 된총소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소리 조정 안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. 스페이스바로 점프하면 여기 떨어질거 아니에요? 우리가 가야되는 곳은 저기가 아니에요? 오이씨 좋아 여기서? 지금이야! 찰! 아 뭐야 여기 내려와도 그냥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였구나 뻘쩜 그럼 여긴 뭐지? 잠겨있네? This is echo2. We lost contact with 106. We couldn't have gone far. Stay sharp. left alt 가 슬라이드에요 오 보통은 달리면서 컨트롤키 누르면 은 슬라이드를 하는데 이건 그냥 슬라이드키가 따로 있어 이렇게 스테미나를 먹네 알겠.. 어야왜 안열려 알겠어요 키가 플래시 라이트 오케이 키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네 뭐야 이 창고는 아무것도 없는데? 이게 회복 킷인가보지? 하지만 난풀피어서 사용이 안되는군 는 당신의 플래시라이트 불빛을 볼수 있습니다. 숨기세요. 쭈그려서 움직이면은 매우 조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어. 반대로 가야지. 잠겼네. 애들이 아주 꼼꼼해. 막 지나가도 돌아서서 잠그기도 하고 잡기가 있어요 오우 오케이 우클릭을 누르면은 죽이고 G를 누르면 그레네이드? 왔다와 폭탄을 심어가지고 던져버린거야? 대박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직은 너희랑 싸울 때가 아닌데? 어... 어... 미안 나 싸워야돼요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이거 초명화 있잖아 초명화 얘네 뭐하고 있니? 어 초명화 풀린다 풀린다 살았다 살았다 가옷 인질 잡고있어서 못쓰겠지 너네도 동료애가 있을거 아니야 방패로 써주마 다 죽었군 꺼져 너도 이제 <웃음> 이제 누가 악당이지? <웃음> 잠겼네? 위로 올라가야 되나? 아 수류탄 개수가 따로 있구나 아나 얘네가 갖고 있는 수류탄인줄 알았어 뭐 수류탄 어차피 잘 안쓰 네, 슬로 우 모션도 있어요. 오, 약간 피어 같다. 어, 피어 오랜만에 입에 담네요. 먼저 살아 있냐? 오, 얘 방금 똥 쌌어. 포즈가 딱똥싸는 포즈였는데. 뭐야 집을 수 있는 거였어? 오 이건 뭐지? 방어막인가? 오케이 방패를 막싸네 이건 왜 확대에 에임이 없지? 우클릭이 근접 공격이고 아 이거 설정을 바꿀 수 있나? 잠깐만 볼게요 아 이게 조준경이 없어서 줌이 안되는거야? 그니까 러그 배율이 있는 것만 확대가 되는건가? 이거는 안되나봐 그냥은 샷건이 땅 샷건 별로 안좋아 내 스타일 아님 오뭐야 어, 장비가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탱요보 아 되게 재밌다. 아뭐 별거 없는데 타격감이 미쳤어요. 애들 대사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다 죽으니까 한명 울먹였던 거 들었어? 아 되게 찰진데? 진짜 전투 그 자체인데요. FPS가 마음에 드는 거 오랜만인데. 얘 못잡나? 아! 잠깐만 와 잠깐만, 스톱! 아 이거 헤드샷을 날려야 잘 죽네 기다려! 대기! 야 이거 왜 공격이 안 돼? 아 됐다 공격 우클릭 아니지 참 바꿨지 아우씨 아 헷갈려 어야 이거 좀 위험한데 회복 없어 회복 아이들 점점 빡세진다 점점 많이 나오는데 회복이 없어요 그냥 갑시다. 달리기가 있네? 왜? 왜 달리기를 지금 가르쳐줘? 잠겼어... 뭐야 아니 이게 분위기가 약간 공포게임 같다니까? 진짜 약간 피어.. 피어에서 영감을 받았나? 아니 발로 차는거 좀 어떻게 해봐요? <웃음> 아이 시체 발로 찰 때마다 막 천둥이 쳐 잠겨있어요 아 피어를 오마주한 게임이 맞아요? 오오오 그렇구나 어쩐지 느낌이 너무 같더라니 오 깜짝이야 뭐야 이? 이? 이? 죽었어? 왜? 엥? 아! i l l u m i 아이씨 깜짝이야! 왜 안죽어! 어? 총 바꿀 수 있는건가? 뭔 총이야 이건? 업그레이드된건가? 뭐가 더 좋은건지 몰라 그냥 이거 끼자 쓰던거 써 새로운걸 찾아 여기 오디오. 여기가 진행 루트 맞나? 안 나본데. 에이. 써보 e a 시지 아 형들 형들 잠깐만요 아야 인제 인제 인제 생각 안해? 다 어딨어! 덤벼 덤벼 뭐야 이거 수류탄은 아니지? 아우씨아 이럴때 수류탄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, 야, 야, 야. 이거 에임 조준이 안돼 뭐야 내가 보여? 일로 와! 들어가! <웃음> 좋았다. 좀 수류탄 같은 거들 드랍 안 되나? 아, 이거 무기 바꿔야 될것 같아. 데미지가 너무 낮아.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시설이 좋네. 방탄보 안 챙겨요? 지금 오른쪽 아래 저 파란색이 갑옷이에요. 갑옷이 다 차서 지금 안 입어지는 거예요. 뭐야? 야야야. 뭐야 이거? 오케이 오케이. 야 잠깐만 나나나나나 나, 나, 나, 탄창 없어 얘들아. 얘들아, 나 탄창 없다고. 꺼자. 아. 싸워 근접전. 앞에 초막 꺼가지고 브 죽어. 아! 어! 됐어! 아, 너네 왜총안 떨고! 슬라이딩! 일로 와, 이씨! 죽어! 좋아요, 총 좋아요 총. 총총이왜총안 주서져 이거 총이 안 주서져 아 근데 주인공이 생각보다 너무 초인인데요? Red, yeah 총알 좀 주세요, 형들아. 탐보 해보 이거 뭐지 인텔 아 그냥 뭐 기록 같은 거네 스토리를 알기 위한 기록 ]이다. 어? 소음기? 소음기를 쓸 때? 잠겨있어 아! 뭐야 소리가 들렸는데? 어 지금이야말로 에임 실력 싫어하냐고? 섬기를 쓸 때? 썩 성... 오이. 어디 있어 방패병 에? 섬기를 쓸 때? 나지롱. 나도 방패에 딸이자 씨가. 었지롱오메안갓뭐뭐 가... 뭐, 나도 나도 방패 있어. 다리, 다리, 다리, 엉덩이 <웃음> 뭐뭐더 없어 꺼져 너 이제 오케이. 이디 어디야? 어? 엘리베이터다. 안, 안 써져요? 샷건이 있는 걸 보니 저기 튀어나오겠군요. 손기지기기기기 띠, 아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이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안 있는데 손기 띠, 이 자식아 어디 있어. 고매한 것. 거... 아, 아, 아 잠깐만 오메한 롯 우와! 총알구멍 생겨요, 이거. 오, 저 뭐야? 오, 이제 뭐 제대로 싸우나 보지? 커스터마이즈 웨폰. 허 <웃음> 뭐,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엥? 뭐야, 이거? 어? 뭐, 뭐, 뭐지? 아,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주무기랑 권총이랑 바꿀 수 있네. 난, 난, 난무기 하나밖에 못 드는 줄 알았어. 버튼 1번, 2번을 눌러도 변화가 없어가지고. 근데 이거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마우스로. 레이저. 오, 레이저가 생겼어요. 그리고? 좋은 길달수 있네? 레이저 추가요 끝? 오 레이저 하등 쓸모 없잖아 레이저 왜 있는 거야? 간지야? 일단 가봅시다 뭐야 어! 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와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아우 하나도 안보여 좀 쏘오네 다 죽었어? 뭐야 폭탄이야? 와우! 이거봐 레이저 하등 쓸모 없잖아 레이저 대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지만뭐 두무기의총 따위 없어도 권총으로 다 쓰이바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살려주세요 뭐지? 뭐지? 뭐지? 완전 불안한데 지금? 이걸로 바꾸자 보기 총알이 없어. 어? 에. 네. 나이스. 어, 뭐야, 너 왜, 왜 일어나? 좀와요잘봐 <목소리> <좋아요>? 할렐루야 <목소리> yeah! w h e 아 e s 아 o w I know? I'll j a 야야야, 위험해, 위험해. 3개. Should we still move in there? Please a d 오야 oh, yeah, 죽겠다 잠깐만 수류탄이 최고네 아 이럴 거면은 한 번에 그냥 다 왔으면 좋잖아. 무조건 죽잖아, 나. 어? 뭐야? 와! 야! 수류탄 진짜 개 미쳤어. 너 어제 살아있냐? 아우야 잠깐만요 쟤, 쟤 뭐예요? 쟤 뭐예요? 버그예요? 나 도망가야돼요? 죽었네 뭐야 이거 1패 어디로 가? 나 어디로 가? 진짜 어디로 가?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? 어? 우리 편이야? 오예. 와 구출대가 내가 적들 적될... 다아 죽이니까 그제서 왔네. 재밌다. 피어의 그 엄청난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트리팡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트리팡 1이 있어요? 이거 왜 2예요? 재밌네 이거 한글 정발되면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. 쏘는 맛, 보는 맛둘다 너무 좋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죠? 그냥 단순히 총싸움인데 뭔가 탁 몰입이 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재밌네요. 그래 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수고하셨습니다.